자, 데이터 구조 열 번째 강의입니다. 데이터 스석적열 번째입니다. 자, 열 번째 내용의 학습 목표는, 자, 파일을 이용, 이, 파일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강의는 정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아홉 번째는 탐색에 대해서. 그리고 열 번째는 자, 파일 편성입니다.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범위가 무엇이 있다고요? 정렬, 검색, 파일 편성. 또 하나, 인덱싱. 그쵸? 이것 중에 오늘 세 번째 파일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파일의 종류 및 특징도 알아보고 그리고 파일의 편성 방법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도록 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파일의 정의, 파일의 종류, 그리고 파일 편성 방법 자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자 먼저 파일이 뭘까요? 파일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1강에 었던거 기억나시나요? 자료, 표현의 단위 정보 최소의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 비트가 4개 모이면 뭐라고요? 니, 블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 그리고 워드로 구성됐죠? 워드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프 워드, 풀 워드, 더블 워드 자 워드가 모여서 하나의 필드가 되고요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그리고 레코드의 집합이 바로 파일이었어요 파일 다음에 자료 표현의 가장 큰 단위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파일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같은 종류의 레코드들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여있는 데이터의 집합이죠 논리적으로 연관된 레코드의 집합이다. 이런 파일들의 집합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자, 파일 처리에 있어서 파일 내에 특정한 레코드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필드를 키필드라고 합니다. 자, 이 키필드는 동일한 필드 내에 같은 데이터 값이 존재하지 않은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는 학번이 키필드가 되고요 사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서는 사원 번호가 키필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파일을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구조는 특정 데이터를 찾기 위해 필요한 예상되는 최대 비교 횟수 등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파일 구조는 이와 다른 매개 변수로 평가가 돼요 주격 장치에서는 프로그램의 주소나 포인터를 통해서 데이터 요소를 접근하는 이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액세스 타임이 일정하다고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조기억 장치에서 있는 파일은 접근 시간이 주격 장치에 있는 접근 시간보다 굉장히 길죠 자 여러분들 CPU가 중앙처리 장치가 자 메모리 장치를, 주기억 장치를 직접 억세스할 수 있나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CPU는 보조기억 장치에 직접적으로 억세스를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따라서 파일을 접근하는 프로그램의 성능은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보조기억 장치의 접근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같은 데이터 파일을 처리할 때 최소의 접근 횟수를 갖는 프로그램은 성능이 좋습니다. 때문에 파일 조직 방법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파일의 종류입니다. 자, 기능 및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자, 데이터 파일이 있고요. 작업 파일이 있고, 자, 프로그램 파일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은 자 원시 자료 파일, 자 소스 데이터 파일, 마스터 파일, 트랜잭션 파일, 히스토리 파일, 요약 파일, 트레일러 파일, 보고서 파일 자 이런 것들이 냐 데이터 파일이고요 원시, 원시 자료 파일은 뭐예요? 전산화 이전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원시 전표는 각종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자 원시 자료 파일로 만들어지죠 이 파일은 각종 처리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특정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들만 무의에 변환되는 이러한 파일들을 우리는 소스 파일이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 마스터 파일은 업무의 기본이 되는 파일이 마스터 파일이죠. 업무의 원장, 대원장, 대장 등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트랜잭션은 뭐예요? 마스터 파일에 어떤 정보를 검사하거나 갱신하는 것에 사용되는 변동 정보 또는 조회 정보 등을 트랜잭션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 요약 트레일러 보고서 다 각각의 목적이 있는 파일들입니다 자, 작업 파일은 입력 자료 파일, 출력 자료 파일, 워킹 파일, 중간 파일, 체크 포인트 파일 다시 말해서 작업 파일은 임시로 생성되는 파일이에요 마스터 파일과 같이 영구적 특성을 가지지 않고 트랙체, 트랜잭션 랙트 파일과 같이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그러한 파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작업 파일이고요 프로그램 파일은 제어 프로그램 파일에는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처리 프로그램 파일은 언어 번역기, 서비스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유저 프로그램 파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은 운영체제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체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 방법에 따라 분류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매체는 어디에 저장하느냐? 카드 파일이냐? 자기 테이프에 저장된 파일이냐? 자기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이냐? 그래서 매체에 의해서 분류가 할수 있죠. 그래서 기록 매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물리적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기록 매체 접근 장치는 데이터를 판독하거나 기록하는 방법을 제공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액세스 타임, 접근 시간은 저장 매체의 원하는 레코드 위치와 접근 장치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죠.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되는 데이터의 저장 순서는 데이터 접근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조격 장치는 순차적 접근 장치와 직접 접근 장치로 구분이 되는데요. 순차 접근 장치는 모든 레코드를 접근할 수가 있고요. 직접 접근 장치는 레코드 사이의 어떤 거리가 접근 시간과는 비례하지 않는 원하는 레코드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지, 직접 접근 장치입니다. 편성 방법에 의한 분류는요. 네, 순차 파일이 있습니다. Sequential Access Method File, SAM, 세긴 순차 파일, 자, 인덱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접 편성 파일, DAM, 자,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검색에서 이야기했던 해싱이란 방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파일을 편성하는 방식, 그리고 링 파일 방식이 있다. 자, 파일 편성 방법, 자, 먼저 순차 파일입니다. Sequential 파일입니다. 입력되는 데이터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물리적 연속 공간에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에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레코드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식 방식보다는 일괄 처리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일 편성 방법이고요 주로 순차 접근이 가능한 자기 테이프에서 사용을 합니다. 기록 매체가 자기 테이프입니다. 자, 그럼 순차 파일의 장단점이 있겠죠. 자, 먼저 장점 보겠습니다. 기록물, 기록 밀도가 높다. 자,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니까 기록 밀도가 높다. 기억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체 변환이 쉽기 때문에 어떠한 매체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 자, 레코드가 키 순서대로 편성이 되어서 취급이 용이하다. 레코드를 기록할 때 사용한 키 순서대로 레코드를 처리하는 경우에 다른 세긴 순차 파일이나 직접 파일이나 이런 편성법보다는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단점은. 자, 파일에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파일 재구성을 위해서 전체를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때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데이터 검색 시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검색하는 효율이 당연히 낮고요. 시간 및 응답 시간 및 응답의 속도는 느리다. 자, 순차 파일의 장단점은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기록, 기록 밀도는 되게 좋죠. 그러나, 맨 끝에 데이터, 맨 끝에 있는 데이터를, 맨 끝에 있는 데이터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하니까, 맨첫 번째부터 맨 끝까지 와야 되잖아. 시간이 걸리잖아요. 응답 시간이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검색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자, 파일 편성 방법이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색인 순차 파일. 자, 인덱스 자, 시퀀셜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순차 파일의 문제점을 보완한 겁니다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아, 순차 처리하다 보니까 기록 밀도는 좋지만 검색 효율이 낮고요 속도가 늦었잖아 접근 속도가 늦었었다고요 그것의 문제점을 보완한 게 색인 순차 파일입니다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하도록 레코드들을 키 값순으로 정렬시켜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레코드들의 키 항목만을 모은 색인을 구성하여 편성한다. 색인, 색인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 책 사면 맨 앞에 나와 있는 목차예요. 자, 이러한 색인을 이용한 순차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 하기 때문에 ISAM 인덱스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레코드를 참조할 때 색인을 탐색한 후에 그 색인이 가리키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책에 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나눠지잖아 아, 내가 찾는 부분이 5장에 있다 그럼 5장으로 건너뛰어서 5장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찾잖아요 그렇죠? 그게 색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자기 디스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테이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테이프는 왜? 순차적이거든요 중간에 건너뛸 수가 없어요 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자, 음악이나 영화들이 비도 테이프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모든 것이 파일로 이루어져 있지만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자, 음악 테이프가 따로 있었고요 비디오 탭이 따로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장면, 원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 탭을 돌려 써야 됐다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소에 파일 변성을 하려면 자기 디스크에서는 가능하지만 자기 테이프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색인 순차 파일의 장단점입니다 자 장점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겠죠. 효율적인 검색, 검색이 가능하고요. 레코드의 삽입과 삭제와 갱신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레코드를 추가 및 삽입하는 경우에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다. 자 순차 파일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색인 순차 파일이고 순차 파일의 단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검색이라든지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단점입니다 자, 색인 구역과 오버플로우 구역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기억 공간이 필요합니다 파일 사용 중에 오버플로우 레코드가 많아지게 되면 파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저체적으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파일이 정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삭제가 많으면 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색인을 이용한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액세스 시간이 랜덤 편성 파일보다 느리다 자, 색인 순차 파일에는 자료를 탐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뭐를 찾아요? 마스터를 찾습니다 자, 색인 순차 파일의 편성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1번 영역이 마스터 인덱스 영역입니다 자, 2번 영역이 자, 실린더 영역이고요 3번이 트랙 4번이 데이터가 있는 공간 5번이 오버플로우 6번이 오버플로우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찾아요 마스터를 찾고요 자, 다시 우리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차 목차에서 큰 1번, 2번, 3번, 4번을 찾습니다 그걸 마스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큰 1번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 있잖아 그것을 실린더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트랙을 찾습니다 그 페이지에 넘어가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잖아 그렇죠? 그것을 트랙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색인 순자 파일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터, 인덱스, 트랙의 역할이 각각 존재한다 자, 그래서 기본 데이터 영역에는 자, 실제로 데이터 레코드가 기록되어 있고요. 반드시 키 값의 순서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신규로 삽입하는 레코드가 발생하게 되면 예. 네, 다 여기에 기록이 되죠. 자, 색인 순차 파일은 자, 기본적인 영역과 그리고 인덱스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스터 실린더, 트랙 이러 모든 것들은 인덱스 영역에 포함됩니다 자 그럼 프라임 데이터라고 하는 기본 데이터 영역에는 실제로 여기에 레코드가 기록되는 공간이라고 기록되는 공간이고요 어, 신규로 발생하는 삽입하는 레코드도 다 기본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돼요 그럼 인덱스 영역에서는 네, 실린더, 마스터, 인 트랙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린더, 각 트랙 인덱스에서 최대 키를 모아둔 모아 인덱스로 해당 레코드가 어느 실린더에 기록되는지 를 판별한다 마스터, 실린더 인덱스 정보의 건수가 많을 때블로킹하여 처리할 키값을 갖는 레코드가 어느 실린더 인덱스에 기록되는지 를 나타내는 것을 마스터 인덱스라고 트랙은요? 기본 데이터 구역의 한 트랙당 보관되어 있는 레코드 정보, 최대값과 그, 그 그것에 대한 주소 정보가 기록되는 것을 트랙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색인 순차 파일은 기본 프라임 데이터 영역이 있고요. 인덱스 영역이 있습니다. 색인 순차 파일은 인덱스 인덱스 값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인덱스 영역은 또 다시 실린더와 마스터와 트랙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들을 찾아서 하나의 인덱스가 구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영역입니다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는 실린더 오버플로우 영역이 있고요 독립적인 오버플로우 영역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실린더 오버플로우 영역은 신규로 삽입되는 레코드가 많아져서 프라임 데이터 모두 기록할 수 없을 때, 자, 오버플로 된 레코드를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독립 오버플로 영역은 실린더 오버플로 영역에 다시 오버플로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들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을 독립 오버플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파일 편성 방법에 자, 직접 파일 편성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직접 파일은 파일을 구성하는 레코드를 특정 순서 없이 임의의 물리적인 저장 공간에 기록하는 거예요 순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랜덤 파일 또는 DAM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레코드의 특정 기준으로 키가 할당이 되면 해시 함수에 의해서 물리적인 상대 레코드 주소를 찾아가야 되잖아 자, 해시 코드 기억나시나요? 주소 값을 바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안에는 재산법도 있고요, 재고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파일 편성 방법이 바로 직접 파일이라고요. 자, 레코드는 해시 함수에 의해서 계산된 물리적 주소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이미 접근이 가능한 자기 디스크나 자기 드럼에서 사용이 되죠. 자, 레코드의키 값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핑 함수, 사상 함수에 의해서. 절대 주소를 이용하거나 상대 주소를 이용하거나 우리의 주소값을 찾습니다. 그 주소값을 통해서 레코드의 주소에 가서 파일 편성을 한다는 거죠. 다른 레코드를 참조하지 않고 어떤 레코드도 직접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가장 효과적으로 레코드를, 레코더들을 구성할 수 있는 파일 구조가 직접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자 특정 레코드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식 처리에 이용이 됩니다 일괄 처리가 아니고요 대화식 처리에 이용이 되고 파일 중간에 레코드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고요 레코드 복사 없이 자,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억장치에 대한 레코드의 분배나 자,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요 대용량의 파일 처리에 적합한 자, 그러한 파일 편성 방식입니다 단점이 있네요 인덱스나 오버플로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순차 파일에 비해 직접적인 액세스 시간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서 파일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인 순차 파일 I3 ISAM 자, 색인 순차 파일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순차 처리와 랜덤 처리가 모두 가능하다. 맞죠? 순차 파일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색인 순차 파일이니까. 그래서 인덱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기, 된 거기 때문에 순차와 랜덤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레코드들을 추가 및 삽입하는 경우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본 구역과 색인 구역으로 구성이 된다. 용나시죠 기본 데이터가 저장되는 프라임 데이터 영역 자,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트랙으로 구성되는 색인 구역 그리고 오버플로우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시함수를 사용한다 해시함수를 사용한다 해시함수 사용하는 게 색인 순차 파일이었나요? 아니죠? 뭐였습니까? 직접 파일 편성 방법이 해시함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다. 자, 또 다른 예제입니다. 파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순차 파일은 생성되는 순서에 따라 레코드를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순차 파일이잖아. 저장 매체 효율이 가장 높다. 예, 네, 맞습니다. 직접 파일은 특정 레코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디스크의 물리적인 주소로 직접 뭐 한다? 매핑해서 변환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색인 순차 파일 I3은 순차 및 직접 접근 형태 모두 지원할 수 있으나 기억 장소의 낭비를 조금 초라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V3은 버츄얼 스트로지 액세스 메소드 자 저장 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파일 편성 방법인데요.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기본 데이터 구역과 오버플로 구역을 구분하여 갖추어야 한다. 자, 가장 가상 스토리지 접근 편성 방법에는요. 자, 동적인 인덱스 방법을 이용한 색인 순차 파일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것은 기본 데이터 영역과 오버플로우 영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레코드를 삭제하게 되면 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분하지가 않습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 마지막,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 영역 중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덱스 영역의 첫 번째 테이블로서 실린더 인덱스 정보가 많을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만든 인덱스 순차 파일. 인덱스 순차 파일 뭐야? I3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I3. 자, 인덱스 순차 파일에서의 최상위 인덱스로서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블록화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레코더가 어느 실린더 인덱스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 어떤 거냐 기본 데이터 영역이냐 트랙이냐 실린더냐 마스터냐 자, 기본 데이터 영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레코드 데이터가 기록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랙 인덱스 영역은 기본 구역의 한 트랙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레코드 중에 최대 킷값과 주소가 기록되는 색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실린더당 이 트랙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실린더는 값 트랙 색인의 최대 킷값과 최대 레코드가 기록된 실린더의 정보가 기록되는 색인이고 한 파일당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라 했습니다 자 보기에서 주어지는 내용은 마스터 인덱스 영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 이야기한 파일 편성 방법. 자 파일은 굉장히 중요한. 자 우리가 접근하고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의 위치, 파일 편성 방법. 자 세긴 순자 파일과. 순차 파일과 색인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색인 순차 파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용 들어보시고요. 이해하시고, 자, 이 강을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